안녕하세요. 저도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할 때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지라 월급을 받으면 정말 아껴서 모으며 살았습니다. 주식을 알게 된건 회사 선배님들이 하시는 것을 어깨 너머로 보고 600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한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차트도 볼줄 몰라서 매수해놓고 며칠을 있으니 올라있더군요. 참 몇만원으로 고민하고 그랬는데 돈 벌기가 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의 비극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배들이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수익을 내는 거라며 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종은 종목을 찾아서 수익 내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매수 종목이 당시 테마주였습니다. 그 테마주 고점에 물려서 몇분 만에 60만원을 잃었습니다그후우량주 위주로 무분별한 묻지마 매수에 들어갔고 물리면 물타기를 했습니다. 물타기를 하다보니 총 투자금이 4,600만원까지 불어났고 한 번도 돈을 찾아본 적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주식 보유 비중이 100%입니다. 통장에 돈 하나도 없이 주식 계좌로 투입되었습니다. 직장 생활로 모은 돈 모두 투입하여서 다행히 그때 시장 상황이 좋아서 물타기 전략이 통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아주 조금씩 결국 수익은 내는 정도였습니다. 신규 상장주에도 단타를 치다가 수익은 조금 손실은 크게 한 방으로 털렸습니다. 한달후또 다른 상장주에도 들어갔는데 여기서 완전 박살났습니다. 손실금이 무려 마이너스 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최고 큰 손실입니다. 정말 맘고생 후 손절을 치는데 매 네, 보니 게임 머니 같이 느껴지더군요. 이후 분노매수로 손실은 계속 커져만 갑니다. 완전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냥 응감고 찍기식 주식 매수로 변했습니다. 수익이 나는 일은 없었고 손실은 누적되어 원금 4,600만원에서 손실액이 3,300만원까지 받습니다. 계좌 남은 돈이 1,300만원입니다. 눈물 참 많이 흘렸네요. 술은 거의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혼자 소주 사서 방에서 매일 두병씩술 먹고 또 울고 지쳐 잠들고 다음날 회사에서는 완전 폐인으로 욕만 얻어먹고 얼굴은 창백하고 살은 다 빠지고 완전히 폐인이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나 후회도 하고 부모님들께 죄송한 마음과 안날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열심히 살고자 마음을 먹었지만 주식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아직 남아있는 돈으로 수익을 낼 때까지 홀딩에 보자 해서 매수했는데 물론 이 역시도 손실이지만 현재까지 홀딩 중입니다. 그렇게 추가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고 주식계좌에 추가로 돈을 더 투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월급만 착실히 모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마음에는 큰 변화는 없었으나 주식 계좌는 더욱 멍들어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 이직을 했다가 실패하고 지금은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 물려있는 주식 은행에 넣어둔 적금이다 생각하고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으니 주식장부터 보게 됩니다 멍든 계좌보면서 한숨만 나오고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저절로 흐르네요. 전에는 본전만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손실봉만 줄어든다면 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 동안 주식은 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주식 계절을 정리하는 게 정답이겠지만 힘들게 번돈 조금이라도 더 복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차마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40% 손실 중인 종목이 하나 있는데 떨어지면 물타고 또 떨어지면 물탔는데 또 빠져서 다시 마이너스 40%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몇 번을 물타기 했는데도 아직 헤어나오지를 못하네요. 손절친 손실 금액만 1250만원이고 현재 손실 중인 금액이 1500만원으로 합이 2750만원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저축한다고 치면 저 돈은 저에게 있어서 3년 정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저보다 더큰 손실이신 분은 우습게 느껴지겠지만 전 우울증이 올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네요. 제가 샀던 매수가 까지 얼마나 더 기다리면 올수 있을까요? 이제는 돈도 없어서 물타기도 못하고 손절은 더욱 안되고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금액이 작으면 가능할텐데 대응의 역영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에서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한 많은 개인 투자자의 덕두리였습니다. 주식을 정리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실패담들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 요즘은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주식 실패자가 예전처럼 많지 않은 건지 아니면 아픔을 숨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가슴에 제 개인적인 일들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정 형편이 여유롭지 못하여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좋은 스펙을 가져야 나중에 고액 연봉을 받는 취업에 도전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때는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에 고용되어 있는 아웃소싱 회사인데 주임으로 시작해서 열심히 일하니 성실한 인재라고 윗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그렇게 일만 죽어라 하다 보니 진급을 하게 되고 7년간 근속하면서 월급도 조금 올랐습니다.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금액이 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까지 더하면 월급이 꽤 되었습니다. 어느 날 5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정신적으로 멘탈 붕괴가 찾아옵니다. 태인 같은 생활을 반복하다가 이 딜레마를 극복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던 중 회사 선배들이 주식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우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자신감인지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주식을 매수해놓고도 며칠씩 시세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주식계좌 열어보면 10만원인가 수익이 나 있었습니다. 교통비도 아끼려고 중고자전거를 사서 출퇴근하는 잔돌이었는데 10만원이라는 수익을 보니까 이거다 싶었습니다. 선배들하고 주식 얘기하면 마치 내가 경제에 대해 잘 아는 사람 같고 푹푹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못배운 놈이 자격지심이 있어서 아마 더 그랬나 보니다. 그러다 한 종목 들어가서 본 백정도 박살나고 손절 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돈1정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주식의 무서움을 알고 영원히 손안 댔더라면 그보다 싼 인생 수업료가 없는 것인데 본전 심리 때문에 월급으로 모은 돈들이 차츰차츰 주식 계좌에 들어가 있고 지금까지 손실이 어마어마하며 아직도 물려 있습니다. 언젠가 원금 회복을 할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요. 노름판에서 원금 회복을 하라는 것보다 더 바보 같은 짓은 없다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은 없으나 저도 사람인지라 지금 바로 정리는 도저히 못하겠고 어느 정도 손실폭이 줄어든다면 그때는 정리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은 7년이고 주식 투자한 지 4년입니다. 그런데 항상 안 좋은 일은 같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300만원 받던 월급도 컸는데 사람들한테 은근 무시당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자격지심 때문인지 스스로가 매일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몰래 다른 회사에 이력서 넣어봤는데 매번 떨어지던 서류 전형이 철썩 붙는 겁니다. 면접 오래서 갔더니 합격입니다. 연봉은 지금 회사보다 적지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이고 해서 솔직히 타이틀을 위해 이직을 결심합니다. 7년간 있다가 퇴사한다고 하니까 본사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잡던데 혼자 바보같이 우쭐해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7년간 무시를 참으며 지내왔는데 그 순간 그렇게 기분이 상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될 리가 없었습니다. 이직해서 막상 가보니까 이건 뭐말 그대로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연봉은 알고 왔다지만 회사가 체계도 안 잡혀 있고 제 스스로가 다시 밑바닥부터 일할 준비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다른 직장을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든 취업이 될 거라는 자신감으로 며칠 일도 안 하고 대책없이 사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안해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에 있던 회사로는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력서 넣는 족조 다 떨어지고 편의점이나 폰가게나 뭐든 창업을 해볼까 싶어도 주식에 돈이 다 묶여있으니 이거 참 그렇다고 지금 다 손절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으로 창업하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직장잃고 낙동강 오리알된 지가 벌써 두 달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직장이 없으니까 매일 아침에는 난 뭐해야 하나 막막하고 매일 똑같은 구직 사이트 보는 것도 한심합니다. 집에서는 슬슬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사지 육신 멀쩡한 놈이 집에만 있으니 부모님도 낌새가 이상하다 싶은가 봅니다.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와도 사이가 많이 틀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만 안 맞아도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자주 그럽니다. 그러다 말없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오면 전에는 제가 먼저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풀어줬는데 지금은 취직도 안 되는 백수 처지에 이대로 여자친구를 놔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수되고 나서 싸우는 횟수가 너무 잦아서 서로 표현만 안할 뿐이지 마음에 금이 간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아침 9시가 되면 주식장이라도 쳐다본다고 할게 있는데 주말이나 휴일에는 뭘 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 내 꼴이 이러하니 예전 동료들한테는 안부 연락도 못하겠고 또 전화가 어, 어,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종목은 20% 정도 손실 중인데 비중이 거의 다 쏠려 있어서 손실 금액이 크고 한 종목은 코스닥 개잡주라서 마이너스 40%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손실 여자친구와 사이는 멀어지고 취업은 안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잡아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풀리지 않는 제 앞날이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걱정스럽고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여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법이 다소 맞지 않더라도 이해하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으로 이번에 받은 돈은 백수 생활하면서 용돈이나 벌어보자는 심리로 단타에 접근했는데 그마저도 물려버렸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왠지 더갈것 같아서 한번 태웠더니 그 길로 아래로 미끄러집니다. 손절치고 다시 잡고를 반복해 봤는데 오히려 50만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손절치지 말고 장기로 끌고 가자고 안 먹고 있었는데 전날의 낙복이 커지는 것을 보고는 손절을 딱 120만원을 잃었습니다. 500만원이 380만원이 되니까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손절을 치자마자 분노의 매수로 19%나 급등하는 종목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올라줘서 20만원 정도를 수익 내어 400만원을 맞추고는 욕심부리지 말고 조금씩 복구시키자는 마음을 다시 먹어 보았습니다. 좋은 차트 하나를 발견해서 종가에 매수를 하고는 이 종목이 얼마까지만 오르면 500만원 다시 복구한다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전날 매수한 그 종목을 시작부터 지켜보니 움직임이 흐지부지합니다. 오늘 아침에 종목들이 전부 파란색이네요. 그런데 아직은 손실이 아니었기에 안되는가 보다 하고 세금 수수료 제외하고 5천원 먹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눈길 가는 종목이 1%에서 6%까지 순식간에 올라가길래 따라 붙었더니 그 길로 다시 1%까지 내려오더군요. 테마주를 매매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내려올 때는 몇만주씩 막 쏟아지는 모습으려 겁이 나서 손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6%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1%까지 빠집니다. 말마다나 고점에서 잡고 저점에서 팔고를 입원했더니 순식간에 추가 마이너스 40만원 손실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매수하고 컴퓨터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올라달라고 이런 심정 다들 아시지요? 지금 단타 칠돈 360만원 남아있습니다. 500만원으로 다시 복구시키려면 40% 수익을 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제 실력으로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답답해서 친구들이며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니까 전부 다 바쁘다고 연락을 끊습니다. 본인들 힘들 때는 저한테 전화 와서 하소연하면 제가 다 들어주고 했는데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그 차트 좋아 보인다는 종목을 360만원으로 외수하고 한두 달 장기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안볼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안 보고 버텨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돈 500만원이 360만원이 되었다고 징징대는 것이 아닙니다. 7년간 일해서 모은 돈 전부가 주식에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제가 어려울 때 진심으로 얘기 들어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서럽고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내년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로 하여금 무산될까봐 두려워서 눈물이 납니다. 어제 샀던 그 종목을 소신있게 들고 있었으면 아주 조금이라도 계좌가 불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일이 안 풀리게 되는 걸까요? 누이한테 연락해서 하소연했다가 욕만 무지게 먹었습니다. 정말 인생에 저 혼자뿐인 것 같습니다. 평정심을 다시 찾아야 하는데 인내심이 바닥에 왔습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물론 죽지는 않습니다. 자살 이런거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괴롭습니다. 나이 먹고 서러움의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일을 내가 겪을 줄이야.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문장을 봤습니다. 주식은 가족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목숨을 건 수익률 게임입니다. 처음에 저글을 보고서는 뭐 그럴까봐 주식은 여윳돈으로 하면 될 것을 죽기 살기로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나는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큰 돈으로 몰빵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이제서야 이해가 갑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손실 보고 그 손실 만회하려고 더큰돈 이체시키고 물 타고 그러다가 손절 크게 치고 나면 시간이 흘러도 매워지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이래서 번돈 계속 주식 계좌로 이체되고 거지같이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내 가족 내 여자한테 비싼 밥한끼못 사주면서 계좌의 돈은 다 쫄아가고 전또알것 같습니다. 완전히 모든 종목 다 손절치고 남은 돈 모두를 계좌로 이체시킨 다음 주식 계좌를 해지 시켜야만 진정 끝맺었다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계좌가 계속 쪼그라들어갑니다. 하루에는 20만원씩 크게는 50만원씩 꼬박꼬박 없어집니다. 내일 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전혀 오를 수 있는 호재가 없기 때문에 매일 또 하락을 할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지금 마이너스 50%의 손실을 끊을 수 없는 건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주식 보면서 담배를 어찌나 피웠던지 마른 기침이 나오고 어제는 자는데 가슴 부위가 꽉 조여온 겁니다.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아침부터 주식창만 바라보는 바보가 되겠지요. 이때는 누가 불러도 짜증나고 말 시켜도 짜증나고 심리가 엉망입니다. 지금 주식 계좌 안에 있는 돈은 저의 전 재산입니다. 모으는데 7년이 걸렸는데 앞으로 7년 더 모으면 똑같이 벌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급도 줄어들었고 돈 들어갈 일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 전 많은 것을 잃을 것 같습니다. 몇년전 처음 주식해서 400만원 잃었을 때 누이가 그만하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천만원 잃었을 때 이제 주식을 안 하겠다고 다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1,200만원을 잃었을 때 회사 후배가 선배님 이제 그만하시죠? 라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두 배가 훨씬 넘는 손실로 불어있습니다. 노이가 그럽니다. 이제 남은 돈 챙기고 그만하라고 딱천만원 잃었을 때 그때로 돌아간다면 좋겠습니다. 원금 회복 저의 실력으로는 저의 인내력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년을 물려 있었는데 아직도 마이너스 50%입니다. 이만하면 장투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계좌가 불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고 마음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시간에도 내 계좌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에 신경을 놓지 못합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정말 스트레스 과로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서러움에 복받쳐 눈물이 흐릅니다. 가난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발버둥 쳤습니다. 결국, 이 괴로움의 꼬리를 스스로 찍고 나와서 숨쉴 수는 없을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주식, 깡통의 길이. 처음에는 소액 투자, 물타기, 대출, 선물 옵션으로 전환, 한강, 이 순서 맞나요? 하, 저는 지금 3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손실 본 내용을 적으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량주, 장기 투자부터 미수 몰빵, 테마주단타, 나중에 세월이 더 지나서 제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꼭 저의 돈이 털리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돈 고민을 심하게 해서 그런 겁니다. 돈이 필요할 시기가 왔는데 손실은 크고 주식에 다 물려 있고 그러다가 대출을 받아 지어 통장에 돈이 꽂히니 머리가 개운해 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돈으로 꼭 잘해보겠노라. 스스로 다짐을 하는데 기분까지 좋아지더군요. 역시 사람은 돈 때문에 병이 생기고 돈 때문에 믿는 것 같습니다. 대출을 받기 전 퇴직금 중도 정산금으로 단타매매 시작했다가 절반이 털려서 고생해본 터라 이번에는 잘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났습니다. 10만원이라도 빨간색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냅다 팔아서 챙기고 너무 너 좋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 수익을 모두 반납하더니 급기야 테마주에 손을 대서 또 50만원을 깨먹었습니다. 50만원이 사라지는데 정확히 22분 걸렸습니다. 아, 이제는 정말 주식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가 올라도 저는 돈을 못답니다. 오르는 종목을 저가에 잘 잡아도 상승하는 동안 몇 호가 뛰기만 먹고 파는 기다림에 배짱도 없는 놈입니다. 지금까지 직장에서 번 돈이 총 8천만원 그 중에서 손절로 날린 돈이 5년 동안 2천만원 지금 현재 몰려있는 종목 마이너스 1,300만원인데 이 종목만큼은 올 한해만 더 들고 가서 본전하고 싶습니다. 2,000만원 작은 돈이 아니지요. 제가 연봉에서 쓰는 돈 빼고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이 1,000만원이니까 2,000만원이면 2년을 허비한 셈이네요. 처음 400만원 손실 보고 주식 접으려 했을 때 주위에서 그렇게 깨져보고 그 다음부터 돈 따는 거야 라는 말에 현혹되어 못 접고 1,000만원 손실 났을 때 부하직원이 선배님 이제 그만하시죠 라고 했을 때 속으로는 그래 내 말이 맞다 하면서도 고집을 못 접었고 1500만원 손실 났을 때는 부모님과 식사하면서 솔직히 말했더니 엄마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너무 아까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뿜못 접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천만원 손실 여자친구가 어제 그럽기다 주식에 망가져 보이는 패인 같다고 2천만원 손실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집니다. 5년간 골머리 아팠던 세월과 속상했던 마음이 눈물로 흐르고 있습니다. 남은 분들은 부디 성공 투자하셔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자친구가 저녁에 맛있는 거쏜다고 카톡 왔는데 남자친구라는 놈은 컴퓨터 화면에 50만원 읽고 참 못난 놈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